네, 삼성전기사님, 방수형으로 작업을 마쳤습니다. 세팅이 완료됐어요. 전원을 한번 인가해 보겠습니다. 전원을 넣습니다.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와 같이 여기는 흡연장 네,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전원이 빠졌네요.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약 2초 텀을 뒀습니다. 2초 후에 다시... 여기는 흡연장이 아닙니다. 지정된 흡연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아, 이상 방수형... 스피커로 세팅을 완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